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죠? 네 제가 감기에 걸렸고요 자, 어쨌든 오늘 배워볼 거는요 베이스 폴스컷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섞는 건데 자 이번엔 앞뒤 확인시켜드리고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오스페이드가 있고요 맨 밑에는 제클로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죠 이렇게 섞고요 보시면 섞이지 않죠 이거는요 아주 이렇게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관계에게 보여줄 때는 이제 뭔가 섞는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아주 좋죠 어, 제가 볼 때는 이게 플러시가 힘든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포스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어찌됐든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이 컷은 일단 말 그대로 이런 컷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스윙컷 할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브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자 일단 스윙컷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. 중지와 엄지가 오른쪽에 상단 그리고 오른쪽에 하단에 이렇게 모서리 쪽에 와줍니다. 자, 오른쪽에 상단에서 이 부분에 중지에 와주고요. 오른쪽에 하단에 오른손에 엄지가 와줍니다. 왼손잡이라면은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? 자, 어쨌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의 검지가 카드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떼줍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떼진다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너무 이렇게 깊게 잡은 거예요 깊게 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더 카드를 좀안 떨어뜨리고 잘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깊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카드가 잘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카드를 떼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디로 이렇게 카드를 잡아주는 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.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고 떼는 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어 왼손에 이검지 엄지 사이에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이렇게 카드를 잡아줍니다. 잡아서 가져오고요. 이번에 똑같이 검지 그를 이렇게 반을 떼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. 또이 왼손이 이렇게 받아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걸 걸어줘야 돼요. 자,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떼고, 받고 브레이크.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바로 덮는 게 아니에요. 이 위에 있는 거를, 이 오른손에 있는 거를 바로 덮는 게 아니고 주면서 자, 잘 보세요. 자 오른손에 이약지와 엄지가 이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를 또 이렇게 치, 들어 올려주는 거죠.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중지와 엄지로 잡고 있던 패키지를 내려놓는 쪽 하면서 그 약지와 엄지가 이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. 재 상태에서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면서 놔주고요. 놔주는데 브레이크 위에다또 놔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밑에 있는 패킷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되니까요. 브레이크는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컷을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약지와 엄지로 이렇게 빼는이 패킷을 맨 위에다 이렇게 그냥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. 어 이제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 위에다가 브레이크 이 새끼손가락 위에 있는 이 패킷을 놓고 이제 나머지 손에 남아 있던 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테이블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 브레이크 위인 카드들을 오른손 이렇게 잡아주고요. 이렇게 스윙컷 하드샷약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으로 밑에 브레이크 밑에 있던 카드를 이런식으로 들어올려서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패킷 뒤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이 나게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어,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 카드는 단한 장도 섞이지 않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카드를 떼고 왼손이 받죠.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스윙컷 하면서 왼손에게 주고 어, 받은 왼손이 받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 걸고요. 그 다음 오른손이 남은 패킷을 놓는 척하면서 이제 왼손에 있던 패킷을 약지 엄지가 바닥하고 중지했던 패킷은 다시 놓으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왼손에 또 걸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바로 약지와 엄지로 잡고 있던 패킷을 내려놔 주고요. 일단 브레이크 위에 있는 패킷을 모두 들어준 다음에 브레이크 아래에 있던 패킷은 모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단 한정도 섞이지 않게 되는 그런 폴스컷이 되는 겁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